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이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이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일 가운데 큰 일이 둘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순이라 함은 저 추나 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여기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구원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의 당연한 말씀이니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사람이 그 본인은 저 편에게 이득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법문입니다.